반갑습니다피터쌤입니다이번 레슨곡은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님이 작곡한 곡입니다랜만 l e 장 s 노래을요 주요사음 이렇습니다도 e s s o n 을보음습이번 l 도이 e s s o n 을보겠습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에서는 좀 복잡한 코드들이많이나옵니다 아 일단 네 마디 한번 코드 볼게요. C 그다음에 A 마이너 6도 화음인 A 마이너의 25원 생각하시면 돼요. B E A. B인, 어, A가 마이너기 때문에 2도 화음인 B는 디미니시 7. 그러니까 B 마이너 7의 플래 5를 보통 사용하게 돼요. 그리고 5도인 E 갔다가 A 마이너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폼으로 나와요. 그냥 E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e, 251이 아니라 그냥 어, 51이에요. 근데 5가 E 2 7에 플가 9이 플랫이 됐어요. 이게 9인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성음이 부딪히니까 베이스에서 치니까 빼야되겠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뭐디미니시 음, 세븐인데 하프 디미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베이스는 e 인거고요 요거랑 요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? 예. 요거를 이렇게 쳐도 될것 같아요 C가 먼저 나오고요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였다가 이었다가 a 마이너 7으로 가도 되겠는데요. 어, 이곡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c 그리고 e7 플랫 9. 그다음에 a 마이너 7. 그리고 g 마이너 7, 그리고 f 메이저 7인데 그 사이에 f# 코드가 들어가요. 근데 f#이 f#7의 플랫 5.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러면은 여기에 내려가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거죠 요게 거쳐서 내려가는 느낌이 참 묘하고 재밌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?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E-7 A-7 그리고 5도에 5도인 D마, D7 그리고 G7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, G7 그냥 가지 않고 F 베이스 G 이렇게 거쳐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반주는 기본 4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4비트를 내리치는 것보다 그냥 코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치는 게좀더 멋스럽습니다. 짠, 짠, 짠. 코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뭔가 더 노래에 집중하는 느낌이랄까요? 노래는 이렇습니다. 너무한 시절 지날 때, 깊쁜 한숨 내쉴 때,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있네 네, 어그 다음에 네 마디는 거의 같은 코드로 반복이 됩니다. 끝날 때 정지가 반정지가 아닌 정정지가 된다라는 것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. 우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네 이렇습니다. 제가 E7 플랜 9에서 요음을 내려갔어요. 그냥 이렇게 납두지 않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. 뭐 이유랄고 해야 될까? 이유는 9이니까. A 즉 이음은 이름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느낌 이게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대로 둬도뭐 크게 어차피 A 마이너에서 내려오니까요 네. 근데 살짝 이렇게 음, 네, 네. 한번더 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살짝 내려오는 느낌을 가져줬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렴 부분에네 마디 코드 볼게요 C 일반적이죠. C도 2로 쳐 주면 혹은 9으로 쳐 주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D 마이너 7 2도 화음이고요. 그다음에 6도 화음의 5도인 2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서스포의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베이스는 G로 올라가고요. 그리고 6도 화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어, G 마이너 7 아까 G 마이너 7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. 2, 5, 1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F로 가기 위한. 근데 2, 5, 1으로 안 가고 그냥 2에서 그냥 1으로 바로 가는 느낌이랄까요? 네. 그래서 Fmaj7이 나오고 C의 베이스 E, Am, 그리고 5도의 5도인 D7, G 이렇게 됩니다. 어... 예, 일단 네 마디 후렴볼게요 성령이 오셨네. 성령이 오내주신 성령이 오 여기도 G7은 바르치기보다는 F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은 코드가 거의 같은데 어 베이스가 조금씩 달라져요. C 코드인데 베이스는 E. 그다음에 D 마이너 7 그리고 똑같이 6도에 5도인 E 코드를 서스포 형태로 가져왔는데 E가 아닌 베이스가 B로 나오네요. 빰, 빰, 빰. 똑같고 여기는 아 코드가 하나씩 나와요. 하나, 둘, 셋, 넷. 예. 여기 뭐 가로치고 있는 거 보니까 G7의 플랫9이라고 하니까 네, 나인 쳐주는 것도 괜찮겠네요. 디미니시 느낌으로 많이 부딪히게 해서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노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서그꿈꾸 마지막에 좀 이상했는데요. 하시네. 네. 이렇습니다 어간단하게도 하면서 약간의 복잡한 코드들이 나오고요 예 정확한 코드로 딱딱 딱 짚어내서 예 침착하면서 단어좀 뭐랄까요 차분한 어조로 그렇지만 좀 소울넘치는 보컬로 노래하시면 좋을 것 같은 노래네요 네, 투파이브원이요. 투파이브원, 이게 좀 일반적인데, 이건 약간 재즈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아우 매력적인 코드들이 많이 있는 곡입니다. 이곡 하나 제대로 익히시면, 어 여기저기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 거리가 많은 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